치매 환자가 대변 뒤처리를 위해 욕조에 빠져 뜨거운 물에 익사추정시 재해사망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수원지법 2018나 85334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1998년경 재해사망특약을 가입하였고 그로부터 약 8년 뒤 욕조에서 뜨거운 물이 나온 상태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청구 원인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상해 사망 보험사고의 요건 중 외래성이란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며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직접적이고도 중요한 사망 원인인 경우에 간접적이고도 경미한 외부적 요인이 이에 가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이상 이른바 재해에 제외한다고 보며 반대로 사망에 가공한 외적 요인이 중대하고도 직접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망인에게 간접적이고도 경미한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건을 전체적으로 보아 맥락상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쟁점 사망 원인에 대한 판단 사체 검안서에는 사망 원인이 미상 사망의 종류는 기탐 및 불상으로 기체되어 있고 경찰은 욕조에서 나체 상태로 뜨거운 물에 전신이 잠긴 채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였고 망인은 사망 당시 88세의 고령이며 4급의 침해 상태였습니다. 검시조사관은 비강내 짙은 포갈계를 기재하였고 사망종류는 외인사 사망의 원인은 익사로 추정하였으며 거만인은 망인 사망후로부터 상당시간이 지난 후 망인을 거만함으로써 망인의 사망 직후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기각내 포괄 무게는 익사자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이며 망인은 다리를 아예 펴지 못할 정도로 거동이 불편하여 욕실에서 탈출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즉 욕조의 높이는 망인의 작은 키 147cm보다 매우 높아 보이며 따라서 망인이 평소에 도움 없이는 목욕을 하지 못하다가 혼자 목욕을 하려고 하면서 욕조에 물을 채운 후 욕조에 들어가는 과정에 물속으로 넘어졌거나 어떠한 경위에 의하여 욕조에 들어갔다가 욕조에 물이 가득 차 있어 미끄러운 욕조를 잡고 스스로 탈출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또한 여지껏 뇌졸중으로 쓰러지거나 외부에서 활동을 하다가 다친 적이 없어 다른 원인에 의하여 사망하였으리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며 평소 유모차를 끌고 5분에서 10분 사이 거리의 장소를 왕래할 만큼 다른 신체적 이상이 없었던 곳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왕인은 혼자 남겨진 상태에서 옷에 대변을 보게 되었고 혼자 목욕을 하려고 화장실로 들어가 욕조에서 쓰려고 하다가 거동이 불편하여 중심을 잘 잡지 못하던 중 갑자기 뜨거운 물이 채워져 있는 욕조 안으로 빨려 들어가 익사하였거나 욕조에서 빠져나오려는 과정에서 목재의 높이가 망인의 작은 키보다 현저히 높아 자력으로 탈출하는 것을 실패하고 끝내 넘어져 익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